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o 트 n g 일입니다 to t 이게 딱 o 스터가 지금 사진 찍 n g to go to the h o u 바로 I'm 는 느낌.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해 지금 연습판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키드판 한판 하나로 보여드리기 때니다 스키드판 한판트 시작하면 연습합와케이판 해도 되나요? 와케이도 되나요? 끝냈어요. 다양한 모드가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키드판 업무, 약간 검색하겠구나. 아, 맛 좋은 모드. 아, 이거 보세요! 나 봤을 때 웬일이긴 안할것 같아. 싼타 타고 있는 애들이 있네. 여기다, 여기. 여 어, 뭐야. 차땅터들도 있네. 얼마나 한 거야, 이거. 여기 습니다 신발부터, 여기. 이렇게 하는건데신각 타고 있는 조작하는 게터인 거라서 알겠아이 조작통이 생각보다 힘들어. 자, 아이템 못 먹고 있고. 자, 이제, 뭐, 풍통인데 아, 이 풍력통이 안좋 아, 조작통이 아주 힘들어. 자, 기보고 어, 나옵니다. 자, 핫기고 두 번째 마크를 눌러 가지고 바람을 쏴서 이 노드를 하나만 눌러 아, 이거 한 개도 안 떠서 못 챙겨 놓은 거예요. 브 트라 인데, 이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아, 축이요 어, 뭐하드시는 6등이죠 되 어, 어렵죠 자하드시오 5등이죠 아 잘할 것자 목표는 3등 자레이예요 아유 쁘쁘쁘 자 하드시만 6등입니다 4등입니다, 4등입니다. 목표는 3등입니다 생산을 불거 <웃음> 이거 보시게되면아제가 그냥 이루어습니다 먼저 출하는거이런출발하는데죠 몇뒤 다 갈거에요 지 여러분 저는 아.. 여기 몇야 아.. 몇뒤니까요 3등 가면 나와야 되는데 내 목표는 삼등이는데하겠어 느낌아씨 사정했어 아 여러분 들깨입니다 좀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따가 실방 때 만나보자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 제가 올릴테니까 바로 댓글 주시고 이따가 실방 때 만나요 여러분 아레빌리어어 이거 쳐다 이거 찾줬다 이거 집시사는 아, 여 이따가 실방 때 만나요